요, 네. 정신 나간 펠릭스예요. 음, 오늘은 아예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음, 이 모델링을 취미로 아뭐 이런 취미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게 자기 만족. 요즘에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수채화 그리고 뭐 해갖고 뭐 작은 전시회도 열고 꼭뭐 돈이 되겠다 그런 목적은 아닌 걸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어 재미있겠다 싶어서 배웠는데 아니 그렇게 배워서 뭘 어쩌라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된다기보다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돼요. 뭐 어디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취업이 돼야 경력이 쌓이죠. 이게 서로 이제 문제, <웃음> 문제가 되는데, 자, 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 취업이 돼야 경력을 만들죠. 그러면 경력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력을 꼭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만드는 게 경력이 아니고요. 이 모델링 쪽에서 나중에 이력서에다가 경력을 하나 넣으려면은 이런 그 모델 마켓에다가 뭐몇 건의 모델을 그 업로드 했었다 이런 것도 다 경력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그 모델을 마켓에다가 업로딩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제가 뭐 모든 걸 알지는 않지만은 일단 그 모델링 마켓 중에 CG 트레이더라는 마켓이 있어요. CG 트레이더 마켓에다가 이 모델링 내가 이제 완성된 모델을 어떻게 올리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일단 그 <웃음> cg 트레이더라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cg 트레이더라는 그 홈페이지에 가셔 갖고 일단 그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업로드를 하는데 가면은 여기에다가 그 우리는 이제 블렌더로 작업을 했으니까 블렌더 모델을 업로드 해야 되겠죠 블렌더 모델 을 업로드 하는데 다른 분들 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나 아까 이걸 보다 말았죠 남들은 이렇게 올릴 적에 어떻게 올리냐면은 일단 그 렌더링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장을 렌더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그 3차원 그 모델링한 걸다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렌더링을 여러 방면에서, 여러 시점에서 해주고요. 음, 이렇게 어, 잘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고요. 음, 음, 텍스처, 텍스처가 아니라 그 와이어 프레임 프리뷰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프리뷰가 반드시 필요해요. 추천되는 그 요구사항이 그 필요한 요구사항이 그 와이어 프레임 프리뷰가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뭔가 음, 어? 다운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죠 제가 제가 어? 이, 어야 이거 화분 좋다 다운 받았는데 다운 받고 보니까 이거예요 <웃음> 그럼 화나겠죠? 네 어? 잎사귀가 하나도 없네 어? 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와이어 프레, 그 와이어프레임 프리뷰가 하나 필요하고요. 음 텍스처는 이제 반드시 그 zip 파일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림들이 여러 장 보이잖아요. 근데 그 블렌더에 사용한 그 텍스처 파일을 여다 넣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처 파일들이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텍스처 파일은 반드시 그 ZIP 파일로 압축을 시켜서 올려야 되고 나머지 렌더링 된 파일만 이쪽에서 올려주셔야 돼요. 자, 됐죠? 자, 그 정도 하고 일단 그 파일 사이즈가 5.5gb를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파일 레임은 한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알파벳으로 그 영, 영문으로 해주셔야 돼요. 특수 문자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피하셔 갖고 이제 해보자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 일단 렌더링 아까 필요한 업로드 하는데 필요한 렌더링 파일들을 몇개 만들게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멋있어 보이는 렌더링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모양 바꿔서 렌더링 해 주시고요 렌더링이 되면 또 저장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기온이면 이렇게 속도 좀 보여 주시고요 속은 뭐 별거 없지만 <웃음> 별거 없지만 그냥 <웃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미 렌더링 파일 뭐, 뭐 위에, 위에서 위에만는 것도 한번 좀 보여 드려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어, 우리도 남들처럼 회전하는 동영상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렌더링된 이미지만 해주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뭐였죠? 자, 와이어 프레임 프리뷰가 필요한데 얘가 와이어 프레임 프리뷰를 이제 블렌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어, 일단 솔리드 모델 솔리드 모델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일단 활성화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뷰에서 뷰포트 랜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걸 클릭을 하는 순간에 어, 컴퓨터가 다운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캡처 프로그램하고 이 블렌더하고 지금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르지는 않고 뷰포트에 이 뷰포트, 어, 뷰포트 랜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 모양이 그대로 렌더링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음,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은, 네. 그렇게 클릭을 하, 하면은 이렇게 뷰포트 랜더 이미지, 그, 그러니까 음,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 알고뭐 없나요? 네. 이미지, 네. 이미지 이렇게 세이브 하고요. 음또 닫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해서 뷰에서 뷰포트렌더 이미지 그러면 이렇게 또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요것도 세이브 해주고요 이렇게 네.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네, 다 됐고 음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텍스처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하고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넣어 줄게요. 그럼 텍스처 폴더에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텍스처 폴더를 음 알집으로 그 압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텍스처집이라는요런 i 집 파일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음, 올릴 이미지도 많이 만들어졌고 cg트레이더에다가 이제 올려 보겠습니다 cg트레이더에다가 음 cg트레이더 라고 치면은 cg트레이더가 나오고요 네, cg트레이더에서 저는 이미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업로드 아이콘을 눌러서 한번 업로드를 해 볼게요 업로드 화면이 나왔죠 자 아까 그 여기에다가 네, 음, 올릴 건 뭐냐면 인덕션이라는 블렌더 파일이에요 블렌더 파일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이 몇 개가 들어가야죠 이미지 파일 들어가고요 캡처가 아닌데... 자 프리뷰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프리뷰 이미지를 몇 개를 더 할게요 이미지 몇개더 올리고요 이미지 음,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도 좀 올리 고요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 더 올리 고요 올렸죠 네, 그냥 렌더링 이미지도 또 올리 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해두고 어, 블렌더 파일도 올라갔죠. 음, 그 다음에 음, 텍스처 파일이 올라가야 돼요. 텍스처 파일 찌 파일로 한거 그냥 올려주고요. 네, 그러면 다 됐어요. 그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타이틀이 뭐냐면은 반드시 영어로 써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인덕션 오른 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음이 디스크립션을 될수 있으면 좀 많이 써 주시면 좋아요 물론 영어로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저도 영어는 못해요 어 하지만은 음그이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올리는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남들이 그뭐 찾아볼, 찾아보게 할 적에 여기 디스크립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 많은 것을 해주면 돼요. 음, 디스크립션은 빌레트룩 음, 라이언스라고 해주면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태그는 오븐 아이고. 5분이고요. 1렙, 음. 2분이 아니고 5분인데 잘못 적었네요. 5분. 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가 있고요. 메테리얼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는 안 되고, 리그도 안 돼요. 로 폴리. 로우폴리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PBR 안 썼고요 맵핑 했고요 그 다음에 음 믹스드라고 하고요 지오메트리 음서브디비전은 없었을 거예요 제기억에 폴리곤 메쉬로 다 바꿔놨을 거고요 자 이제 폴리곤이 몇개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인덕션이라는 걸 치면은 여기 보면은 볼텍스가 만 오천 개, 페이스가 만 사천칠백 개라고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폴리곤이에요. 페이스가 만 사천칠백십구 개, 만 사천 만 사천칠백십구 개, 볼텍스는 볼텍스는 볼텍스는 만 오천 사 개, 만 오천 사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얘가 올라가는 카테고리는 음저 그렇죠. 하우스홀드. 하우스홀드. 하우스홀드를 하고요. 키친웨어로 할게요. 키친웨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키친웨어라고 하죠. 음, 이거를 이제 이 제가 만든 블렌더를 어음 다운로드 받을 적에 얼마를 내고 다운로드 받을 건지 음, 일단 비싸면 아무도 안볼 거고 어차피 처음이니까 뭐 적당한 가격에 저는 그냥 한 3불 정도로 적어 놓겠습니다. 로열티 없는 거고요. 이로열티라는건 뭐냐면은 내가 미키마우스를 그렸어요. 미키마우스는 당연히 디즈니사에 로열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로열티가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 로열티가 없어요. 퍼블리싱 스코어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에데 리스트 3 파일 포맷 그러니까 그 파일 포맷을 세 가지를 더 올려야 돼요. FBX, OBJ, MAX, STL, ZG, ZTL 뭐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그 그래야지 퍼블리싱 스코어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우리도 STL 오브젝트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일로 가서 파일 익스포트 fbx 해서 익스포트 하고요. 파일 익스포트 웨이브 파일. 웨이브 파일 어디 갔죠? 어, 웨이브 오브젝트 오브젝트 파일 해서 하나 익스포트 하고요. 또 파일에 익스포트해서 뭐를 할까요? stl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stl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생겼나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오브젝트 파일이 생겼고요 stl 파일이 생겼네요 그 다음에 fbx 파일이 생겼어요 자 이제 이거를 올리자고요 자, 여기다가 음, 인덕션 fbx 파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 생겼으니까 오브젝트 파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stl 파일도 올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퍼블리싱 스코어가 확 올라갔죠 6.1로 올라갔죠 네. 자 그러면 요정도로 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덕션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홈, 홈에 가서 인덕션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인덕션 인덕션을 찾아보고 하면은 음, 베스트 매치를 음, 뉴, 뉴이스트로 한번 뉴이스트로 보면 여기 있네요. 제가 만든 인덕션이 아 다른 분들 거 인덕션 뭐잘 만들었네요. 음, 뭐 거기서 거기지만은요. <웃음> 네, 자. 다시 한번 인덕션을 보면서, 인덕션을, 저희가 올린 걸, 저가 올린 건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거를 사고 싶으면 이렇게 에디트 카트에대 해서 사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